요점정리의 지질부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정의특성, 지질분류지방산, 유지성질산패변향 가열에 의해서 유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유지산패측정방법동류처리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짧게 설명이 됩니다만 은 문장은 짧아요. 근데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교재라든지 설명한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를 유지는 지질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성질인데 물에 녹지 않으며 이제 어디에는 잘 녹나 유기 용매에 잘 녹습니다. 다이에틸에터, 에터, 에테르는 독일식 발음이다. 그죠? 에터. 그다음 뭐 석유 에터, 클로로폼, 벤젠, 아세톤, 사이마 탄소. 자, 이런 이와 같은 비극성 유기 용매에 잘 녹습니다. 물과 친화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비극성 유기용매와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잘 녹습니다. 지질이 지방산의 에스테르 형태로 존재하거나 뭐 지방산의 에스테르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 지금 내가 에스테르 그랬잖아. 독일식 발음이에요. 영어로는 에스터 결합. 자, 에스터 결합이 어떤 결합이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화물로서 식물, 종자, 뭐 동물, 피하, 조직에 주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생체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1g당 9kcal 열량을 냅니다. 그 다음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구성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 막으로 되어 있는 막 속의 구성 물질이고 그 다음 지용성 바이타민을 흡수를 돕고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요. 그 다음, 신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뭐, 신체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피하, 피부 밑에 지방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 지방층. 자, 여기에도 다 지방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액체인 것을 우리가 기름, 기름유, 영어로 오일 이렇게 부르고, 고체 상태인 것을 지, 빼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름유, 그 다음에 지방지, 이래서 유지 이렇게도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상온이라고 그러면 몇도 온도를 상온이라고 그래요. 어 이거 지금 우리가 상온상온 그러면서 많이 용어를 쓰는데 식품공전에 상온 그러는 온도 정의가 있어 있어요. 자, 그 상온 온도를 꼭 찾아서 우리가 에? 기억을 좀 합시다. 그 액체 상태 고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유지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다음 지질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단순 지질 단순 지질 그다음 복합 지질 복합 지질 유도 지질 이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자, 이세 종류가 무엇이냐를 구분을 하자. 그러면은 자, 유도 지질은 앞쪽에 두 개,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의 가수 분해로 얻어지는 물질. 자,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 있냐? 자, 지방산. 가수 분해 결과 지방산. 그다음 알코올. 탄화수소 대표적인 네. 스쿼렛, 뭐, 불검화물. 자, 여기서 불검화물이란 또 용어가 나왔다. 검화라고 그러는 것이 비누화 같은 말이에요. 자, 비누화 될수 있는 물질이 있고, 비누화 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 이게 바로 불검화물이라는 용어를 섰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테로이드. 지용성 색소 및 지용성 바이타민. 자, 이걸 우리가 유도지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작년 시험에서 이 스쿼아렌이 유도지질이라는 질문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유도지질에 여러분들 이거 쭉 이렇게 나열했으면 이 중에 유도지질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단순 지질 복합 지질을 설명을 합시다. 자, 단순 지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이와 같이, 자, ch2OH, chOH, ch2OH. 자, 이 부분이 그리세롤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세린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화장품 그리세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탄소 수소 전부 생략되는 부분입니다. CH3, CH2, CH2, CH2 쭉 갔서 여기에 여부 이 부분이 지방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방산 부분이에요. 이중 결합 보이죠? 이중 결합 세개 가지고 있는 지방산 보이죠? 이와 같이 지방산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와 그리 세로 사이에 이와 같이 COO 무엇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자 <웃음> COO 그러니까 R COOR 프라임 이 이름을 우리가 에스터 결합이라고 그래요. 에스터 결합이라고 그래요. 자, 에스터 결합 너무 두껍다. 그림은 자 C O O R 에스터 -e, e S T E R 독일식 발음으로 발음하면은 에스테르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에스터, 에스터, 에스터로 하지 마시고 에스터, 에스터, 에스터 결합입니다. 자, 요 결합입니다. COO. 에스터 결합이 자 삼가 알코올인 글리세롤과 글리세롤과 세 개의 유리 지방산이 이 에스터 결합한 것을 우리가 지질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중성지질, 중성지질 에스터 결합, 세계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럼 이지이 이 지질이 단순 지질이 가수분해하면은 다시 말해서 가수분해하면은 이 결합이 자 여기에 절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CH2OH 그 다음 카복실산 COOH 그러니까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가수분해가 됩니다. 자, 가수분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왁스가 존재합니다. 왁스는 그리세롤이 아니고요 그냥 고급일가 알코올과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세롤이 아니고 그냥 알코올, 일, 그냥 알코올 한 분자와 지방산 한 분자가 에스터 결합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성 왁스에는 뭐 저펜 왁스, 카나우바 왁스, 동물성 왁스에는 대표적인 밀락, 비왁스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는 뭐 미리실팔미테이터 이렇게 했는데 밀랍 혹은 비왁스 이렇게도 벌꿀, 그다음 경납 세칠팔미테이터. 자, 다음 세 번째 스테롤 에스터가 있습니다. 스테롤과 지방산의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지질도 중성지질, 왁스, 스테롤 에스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복합지질. 자 단순지질과 다른 원자단이 결합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지질, 여기에 인지질, 당지질, 지단백질, 뭐 황지질 이런 형태. 인지질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레시틴, 세파린, 뭐스핑고마이엘린 이런 종류, 그 다음에 당지질은 강거리오, 사이드, 세레브로사이드, 당지질, 단백지질, 그 다음 황지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인지질의 대표적인 것이. 그리세롤 또는 스핑고 시인의 지방산과 인산이 결합되어 있다. 주로 어디에? 어디에? 뇌, 신경 조직, 간, 난황, 나 그러니까 달, 계란 노른자, 대두 등에 많이 함유되고 있다. 뭐레시친 세팔린, 스핑고 마이엘린. 이러면 들어보셨죠? 인지질입니다. 인지질 우리 식품화 교제 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식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당지질 세레브로사이드 강그리오사이드 지단백질 단백질 함유된 복합지질입니다. 황합유 황지질 자, 이와 같이 복합지질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표에서 자 이와 같이 종류별로 특징 예를 들어뒀습니다. 단순지질, 중성지질과 왁스로 나누었습니다. 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핑크색으로 돋는 것이 중성지질과 왁스 구분을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왁스는 고급일가알코올이고요. 중성지질은 그리세롤입니다. 그리세롤은 알코올기 3개 가지고 있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지방산 3분자와 결합이 가능해요. 왁스는 고급일가알코올이기 때문에 지방산 1분자와 결합이 가능해요. 그다음 복합지질에 인지질, 당지질, 뭐 단백지질, 단백지질, 황지질, 단백지질의 카이로마이크론 들어보셨고, VLDL, LDL, HDL, 베리로 덴스티 리포프로테인, 초저밀도 지단백. 로덴스티 리포프로테이, 저밀도 지단백, 하이덴스티 리포프로테이, 고밀도 지단백, 지단백, 그다음 유도지질 앞쪽에 봤습니다. 지방산, 뭐 고급 알코올, 알코레스테롤, 그다음 탄화수소, 스쿠알렌. 지용성 비타민, 뭐 지용성 색소, 자 이런 것들, 스쿠알렌, 스쿠알렌,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지용성 색소 대표적인 카로틴,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질과 뭐다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 그 다음 여기에 금화성 지질과 비금화성 지질 금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은 다른 말로 비누화 얘기입니다. 비누를 만들 수 있느냐 만들지 못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누 금화성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카리 가수분의 금화에 의해서 비누가 생성되는 지질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성지질, 왁스, 인지질 이런 거는 금화, 비누화 할수 있는 지질이다. 그다음 비금화성은 뭐 스테롤, 뭐 탄화수소, 뭐 지용성 색소,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은 비누화할 비누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화성 지질과 비금화성 지질을 구분을 할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